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농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 임금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이며 이때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급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포함된 일당 제외하고 휴일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해서 150%를 추가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 살펴보면 일용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일당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받게 되는 일당 100%와 휴일에 대한 임금 100% 그리고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를 받아 총 250%의 일당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토요일, 공휴일,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겹치는 경우와 상관없이 임금계산은 동일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 임금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